야, 이 정도는 응. 돼야 건강한 목을 할수 응. 있고 응. 얼마나 튼튼한지 응. 원래 머리끄덩이 잡아, 잡아당기면 이게 안 끊어지는데 네. 이 정도면 이 정도, 다 끊어져요 네. 이 정도로 힘이 네요. 있다는 거네 네, 뿌리가 다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심으면은 좋죠. 네네. 여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평택, 안성. 안성은 전체 농협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안성에서는 이제는 이 아쿠드랑 루에스라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 있는 미양농협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 파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파종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벼 파종 중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빈 상자 수입을 하고, 다음에 상자 밑에 매트 형성될 수 있는 상소를 깔고, 다음에 물하고 그 필요한 영양제, 영양제나 뭐 농약을 그다음에 그 다음에 뿌려줍니다. 요 약품은 뭐 어떤 약이 들어 있나요? 지금 루엔스하고 아쿠도를 1대1 혼합해서 상자 병당 600개씩 반주해주고 있습니다. 뒤에가 몇 톤이에요? 아, 10톤 물탱크입니다. 10톤이요? 예, 예. 와, 거기 지금 아쿠도 루엔스가 얼마 더어야니까 아, 물 5톤만 넣고요. 10톤 아, 물량에. 6톤? 예. 물5픈에 그러면 아쿠도 루엔스 0개0 개씩 넣었습니다. 각각 1 0 개씩. 예 예. 자 아쿠도 루엔스는 얼마큼 예, 예. 예, 예. 넣어야 되니까? 일단 넣으실 때 물을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아쿠도 100ml짜리 한 병, 루엔스 1 l 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으시면은 큰 무리 없이 육류 단계에서 건전하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몇 살까지 키울 수 있어요? 보통 물500 기준 하시면은 평균 500에서 6 0 0상자 사이 정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판에 1L로 보시면 돼요 한 판에 1L 앞으로 로엘수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매트 형성을 위해서 죠 뿌리 발견도 좋게 하고 모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도 예방할 수 있어서 아, 어... 네. 그걸 언제 어떻 사용했어요? 작년도에 조금 테스트하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했을 때저노사 어떻게 나요 뭐. 일단 안한 것보다, 맥, 저희가, 저희는 육묘상에서만 이제 결과를 봤기 때문에, 매트 형성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습니다. 와. 저게 이제 삼파 방식이거든요? 그 심,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골고루 떨어뜨려주는 게삼파인데삼파 식으로다가 배치를 떨어뜨리고, 다음에는 복포, 그 다음에는 상자 쌓기 해가지고 화동실에 들어가서 발아시킵니다. 수수가 확산돼요? 네. 뿌리가 먼저 뿌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농저 되게 착각을 하시는데 뿌리가 이제 내리는 거예요. 사다. 이게 지금 몇일된 거예요? 이게 발아실에 들어간 지만 하루 된 겁니다. 근데, 근데 벌써 지금 뿌리가, 뿌리가 나오네? 예, 일단 먼저 뿌리가 나오고 그 옆에 보시면 작게 싹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싹인가요? 예, 내일이면 이 뿌리만큼 또 올라옵니다. 이 자체에서 뿌레기가 너무 형성이 잘되고 좋아서 나중에 저 병이 잘럭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논에 나갔을 때도 뿌레기가 좋으니까 빨리 활성화돼서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벽씨가, 바라가 다 균일하게 다 올라왔어요, 지금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중간에 빠진 게 없습니다. 다 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는 아쿠드를 지금 시계 처리하시게 되면은 뿌리 내림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벽씨가 진짜 바라가 균일하고요그 아쿠드가 뿌리가 잘 내림으로써 이 병징도 좀 덜해집니다. 뿌리가, 뿌리 그 발근이 빨리 되다 보니까 이 끝으로 다 세워나오는 거지. 어. 어... 그뭐 다시 채워나오는 거지. 시작인데 우리가 um, 지금 일주일됐는데 일주일 만에 뿌리 이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지금 한창 친구는 이인데요이가이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정도는이정도는한야건할한 있고. 할수 있고 얼마나 튼튼한지, 원래 머리끝에 잡아, 잡아당기면 이게 안 끊어지는데. 네. 이 정도면 이 정도, 다 끊어져요. 네. 이 정도로 힘이 네. 있다는 거네. 네. 뿌리가 다 잡고 있어가지고. 이야. 이런 거 심으면 좋죠. 처음에 몸살 치대도 없고, 잘 올라오죠. 이렇게 단단한, 뭐, 네. 단단한 묘종을 심고 있는 거네요. 네네. 내평성이 네. 잘된 거네. 와. 우리 바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뿌리 보시면 아시죠. 우와 뿌리. 이 뿌리가 이렇게 형성이 잘 돼서 이게 예를 들어서 논에 들어가서 이 뿌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배, 저기 별로 이렇게 회상하는 게좀더딘데이 네. 뿌리가 좋으면 빨리 회상이 되죠. 뿌리 엄청난데 뿌리. 야 이거 수영같네수영수영같요 <웃음> <웃음> 뿌리가.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네. 이거 다갈수있고 안, 여기 안성 미양농협에서 벼,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바이,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한 농협이 이 미양농협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검증해본 결과 상당히 벼의 매트 형성과 벼의 병이 없이 잔록병 없이 올라오는 이 식물 성장이 엄청나게 괜찮게 나와서 지금 이런 활용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평택, 안성 안성은 전체 농협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안성에서는 이제는 이아쿠드라 루엔스라의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농가들이 와서 찾기도 하고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 판매하기 되게 좋게 또 FMC 자체이 회사에서도 운영을 참 잘해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FMC라는 이 제품을 만난 게 저는 좀 행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성 미양농협이고요. 여기가 지금 육묘장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입문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 그 식물 프리바이오틱스인 루엔스를 사용하고 계세요. 쓰심으로써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식물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도 같은 경우에는 그 근권미생물로 뿌리를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뿌리가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자라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그 외부의 유해균을 차단하다 보니까 특히 육류 중에 이 꽃병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꽃병 예방 효과를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 미생물의 2차 대사산물로 인해서 인산지를 분해를 해줍니다 인산지를 분해가 되면 은 식물을 먹기 때문에 식물이 짱짱하게 올라오고 특히 보폐에 깔리게 되면 은좀 냉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걸 예방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2차 대사생물또 인해서 식물 천연 호르몬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벼육류기간에도얘들이 발란스를 잡아주면서 뿌리가 튼튼하고 키가 짱짱하게 키워주고요 여기 에 플러스 또 알파 식물 프리바이오틱스인 루엔스를 쓰시는 또 이유는 제일 첫 번째 미생물의 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쿠도가 이 상토에서 더 오래 끔사격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루엔스 자체적으로 인산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냉해 방을 더블로 하기 때문에 작물을 건져해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저희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아쿠드를 쓰기 이전에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효과를 많이 못 느끼셨습니다 효과가 좋았던지 나빴던지 아예 효과가 없었던지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미생물이라는 거는 힘이 강한 놈이 많이 담겨있으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 있는 ERC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우수한 균주를 계속 만들고, 요거를 아쿠드 100ml에 천억만에 담아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보셨을 때도 기존과 사례가 틀리게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걸 느끼시고 지금 표육무에서는아크도가 그 나온 지 3년이 됐는데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보셨습니다. Here we go.